화학 반응 다 포함되고 그리고 그 세포가요 이게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이제 생명 시스템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음. 그런 구조로 계속 그렇게 화학 반응 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붙일 때 잘하고 그얘가그 에너지 출입 아까 무슨 말했나요 에너지가 출입 받되고 방출되고 그런다고 네.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 이 있는데 보면 어들어서 작은 분자 작은 분자 그리고 큰 분자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동화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음. 이화작용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작은 분, 아, 동화작용이 저거냐면 그, 작은 분자가, 말 그대로 작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큰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요, 반응하는 것의 에너지가, 반응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할 것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보다 작아가지고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더큰 큰 분자가 되고, 큰 분자가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자금 분자가큰 분자가 되는 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거예요네 동화작용 음. 이때 흡열되요 열이 흡수되요 음. 에너지도 흡수되고 열도 흡수되요 그리고 무실대사가 일어나는 무조건 에너지가 수립해요 음. 그리고 무실대사가 동화작용이라는게 있고 네. 이화작용이라는게 있는데 네. 그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그 작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큰 분자가 되는거고 음. 흡수 그리고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작은 분자가 되는거예요네 음. 그래서 그, 그래프를 비려보자면 그러니까 동화작용에서는, 일단은 반응, 진행? 에너지? 에도, 반응, 진행? 에너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동화작용에서는, 그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작으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일 거 아니에요? 그생 음, 음, 음. 이화작용에서 반대로 생성물에서 발을, 생성물이 반응물, 발이서 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커요. 뭐, 네, 반대네요. 네.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얘는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가 박수되고요그렇요 어, 체폼에서 하나 될때 연소랑 물질대사인 이게 단, 그러니까 온도는 37도씩 우리 체온 내에서 음. 해발한, 해발한 연소는 400도씩 작용을 하고, 네. 그리고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효소가 많이 필요해요. 음. 확실하게 촉진해서 그 작용하니까. 그러면 되게 촉진하잖아요. 단계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져요. 그렇습니 얘를 맞춰줘 음. 그리고 속도, 속도도 빠르게 변 그러니까 이낮춰주으로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 화학 반응이 속도를 빠르게 하게죠 속도 막내, 속도를 빠르게. <웃음>